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블로 업데이트 소식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현재 총세 가지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안드로이드 쪽에선 두 가지밖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같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업데이트 기능을 다 알려 드릴 테니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양한 영상 편집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배우러 가보실까요? 자 이렇게 블로를 실행을 했습니다. 먼저 공통된 업데이트 두 가지 중첫 번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네마스터 SS 스토어처럼 블로에도 이제 블로 스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템플릿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영상을 추가할 때 보시면 플러스 버튼으로 추가를 하잖아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이때 원래는 빈장면 넣기, 프로젝트, 취소 이렇게 세 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블루스톡이라는 창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화살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 블루 자체에서 다운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눌러주면 이제 다운 받아서 바로 클립에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이 영상이 어떤 건지 여기 밑에 보시면 요 버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미리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보셔도 되지만 여기 위에 카테고리별로 이렇게도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16대 9의 비율과 9대 16의 비율의 템플릿 두개다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처음 영상에 시작할 때 혹은 뭐 중간에 필요한 부분에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로 가기 누르신 다음에 우리가 영상을 불러올 때 있잖아요 이 불러올 때도 플러스 버튼 클릭을 해서 이때 여기 블루스톡에서 클릭을 해서 인트로라든지 먼저 영상 같은 것들을 불러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영상을 불러올 때처럼 이렇게 추가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제일 먼저 인트로가 생성이 됐고 그 다음부터 영상을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이런 템플릿들이 위치 변경이라든지 크기 변경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여기 있는 이런 글씨들을 색깔을 바꾸거나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이 자체로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공통된 업데이트 사항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통 업데이트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업데이트는 둘다 공통되게 됐는데 안드로이드와 iOS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컷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컷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컷 편집을 하고 클립을 이동할 때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해도 되지만 두 번째 업데이트 내용은 이 클립 이동이 아주 편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클립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이 다섯 가지 탭 옆에 아무 데나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쭉 누른 다음에 이렇게 끌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탭이 나오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 이런 식으로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클립 이동을 엄청 쉽게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클립을 맨 앞으로 이동 혹은 맨 뒤로 이동 이렇게 변경이 가능해졌고요 이 클립뿐만 아니라 바로바로 바로 즉석에서 클립을 변경해서 이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분할을 하고 또 넘겨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엄청 편리하게 변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 업데이트된 클립 이동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옆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버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네가지 탭이 생겼죠 그래서 선택된 클립에서 왼쪽 이렇게 맨 앞으로 맨 뒤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클립을 변경을 해서 이 클립을 다시 이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단점은 iOS랑 다르게 이 클립을 이동할 때는 여기서는 컷 편집이라든지 그런 게 되진 않더라고요 옮기신 다음에 완료를 하시고 다시 컷 편집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다시 버튼을 클릭해서 을 들어가시고 이렇게 반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업데이트까지 알려 드렸습니다 세 번째 업데이트는 iOS에서만 현재 업데이트가 된상황입니다혹시나 이렇게 컷 편집을 해둔 상태에서 스토리보드 형식으로 클립을 변경하거나 이동하고 복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플러스 버튼 옆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 상자가 하나 생겼죠?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컷 편집한 부분들은 몇 초마다 컷 편집이 되어있고 영상이 얼만큼인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이 되어있으면 요거를꾹 누르고 이렇게 중간에 넣으면 이게 이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가 맨 끝에 넣고 싶다면 이렇게 넣으면 이동이 됩니다 이때 초록색 깔 선이 보이시죠? 요렇게 됐을 때 놔줘야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또한 다중 선택이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클립과 이 클립을 같이 옮기고 싶다고 할때 이렇게 두 개를 옮긴다고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꾹 눌러줍니다 꾹 눌러주면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됐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요 부분에 지금 이 다중 선택된 클립의 개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놓는 방식은 아까와 똑같습니다 원하는 위치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초록색 실선이 생기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선택한 부분을 복제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화살표 모양을 딱 눌러주면 지금 이 클립이 어떤 모양인지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변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눌러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블로의 업데이트 사항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